꽃장 아, 세븐의 김윤종 가수님 네네 보오셨나요 언니네 도련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뭐야 돌발 상황 돌발 상황 <웃음> 금열 빼 난입 님 경호원 경호원 경호원 어 <웃음> 우리 부모님 사랑스다워 우리 <웃음> 부 와, 와, 와, 와. 와, 와. 대박, 대박. 와, 와, 와, 와. 아이 감사합니다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해 자꾸 하려면 그래 나한테 응. 하는 말인가? <웃음> 가사를 모르겠네요 가사를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래도 <웃음> 이맛에 하는 거지 이맛에 산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맛에 산다 아니 이맛에, 이맛에 하는 ]처럼? 거지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세요 네. 네. 사람 좋아요 음식 좋아요 오, 엄청난 말인데? 아... 멋지다 멋지다 그래 보통 외국인들은 사장님 나빠요 근데 사장님 좋아요 <웃음> 우리 사장님 나빠요. 어제도 <웃음> 그랬어요. 사장님 마는거 위스키요. 위스키. 285라고. 성배타. 285라고. 사장님 위스키 드시고 계세요. 위스키. 그런 거 없다고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렇지. 그래도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 우리 우리는 그냥 노는 거지. 우리 그럼, 길이 그냥. 그럼. 그러니까 이 즐거운 마음, 그 즐거운 행복을 우리 오신 분들 모두가 가시시라고 yeah. 즐겁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와. 이번 노래는 어, 그나마 또 우리 박 감독이 좋아한다고 했던 그런 아, 노래잖아요. 준비내리던 날 야말로 옛날시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잔에다 시든던 섹스폰 소리 들어버린 새빨간 립스틱을 나름대로 을 부린 마담에게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시은 색스폰 소리 들어보려 이제와 세상이 나의 시련의 구마미야 있겠느냐만은 곳이 비어 있는 내 가슴이 이런 소리로 쓰하여요배 밤늦은 한국에서. 그 말로 옛날 시선 장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구동 소리 들어오렸 첫사랑 그 소년은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새탄 백구동 소리를 들어버린 이제와 세상이 나의 청춘의 미련이야 옛 왠지 한 곳이 네. 비어 있는. 네. 낭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메 이마신데 네감사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네감사합사합니다네다 감사합니다. 니다 이 좋네요, 분위기 좋아. 노래 자체 하는데 아재들 노래지. 낭만했지이 네, 노래가 누구 노래니까 뭐? 제 점수는요. 99점이요. 네. 아! <웃음> 6번줄 없어요, 여러분. 6번줄 없는데 9 9점을 어, 요나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겠네 아,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앵코라스, 앵코. 아, 저... 아, 앵콜 라스 아, 앵콜. 앵콜. 근데 수진님이 네. 방가루 느낀 가방은 좋대. 어 좋은데요? 아 방가로우. 괜찮았어요. 어, 지금 느낌 있다고 또. 이렇게 어, 뭐 뭐랄까. 마음 좀 약간 열리고 오픈되신 분들은 너무 좋아해요. 정말로 아, 좋아해요. 아, 마음이 열려있어야 되는구나. 어. 근데 뭐가지고뭐뭐 뭐 찾고 뭐 찾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제이사람들 조금만 방가루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열리시면은 음. 즐기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즐기러 오는 거니까. 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동안에 몸도 좋으시고 호가명의 노래도 잘 부르시고 아이고 오늘 난리 났네 자, 오지, 좋아요. 자 근데 나. 여러분 이제 중요한게 이런 칭찬을 지금 제 채널에서 하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그 아까 수진님이 올려주셨죠 수진님이그 이맛에 산다 맞죠? 네네 이맛에 산다 그리고 밑줄인가? 줄 어. 긋고 이맛에 산다 줄 어. 긋고 어. 그 다음 뭐죠? 꼬창지기? 꼬창지기가네 <웃음> 아마 뭐, 본인 채널 이름을 잘 모르고 계세요 <웃음> 이맛에 산다 아줄 긋고 꼬창지기 한국떡 한국떡 한국떡 에이 그런 곳은 그 맛이죠 이뻐요 이로죠 네, 아. <웃음>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맛으로 이제 그 맛에 이맛에 산다 아, 밑줄이 아니고 다, 바이잖아 바이아바이야 아, 어. <웃음> 자기 채널 이름을 아. 모르고 있어 이 맛에 산다 바이 코창 느 그냥 즐기는 인생이라서 네네 그러니까 <웃음> 둘 아니고 느낌표예요 아둘 아니고 느낌표구나 이 맛에 산다 느낌표 어. 아니 이 맛에 산다 느낌표 그다음에 바이 코창 느낌 어, 다음에 리젠 씨몇병 싸들고 가야겠습니다 아이고 어 <웃음> 리젠 씨 충분히 <웃음> 한번 님자 나영님이 충전은 못하것 남은 캐시 쏩니다. 지기님 탄산수라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빠빠빠빠빠빠빠아네네네아런재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네. 네, 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빠아아아아아아아아네아아아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시아아감사아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꽃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 그냥 그냥 그냥 왠지 오늘 변이 분위기 텐션이 엄청난 느낌입니다. 프렌드 투어 님. 그럼 오늘 분위기 엄청 나지. 장난 아니지. 소, 솔직히 저기 어 앵콜 안 해도 하, 하나 더 하고 싶었어요. 괜찮해야지 <웃음> <참여행인지> 언제 하겠어요. <웃음> 그래서 어, 강산의 할아, 할아버지와 수박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아, 강산의 할아버지가 봐도 아, 이분이 뭐, 또 알아? 알지. 아, 알아. 근데 이제 그 뭐죠? 강산의 느낌이 또 있어요. 그 목소리가 강산에라 잘 어울립니다. 네, 강산에 느낌이 있어요. 꽃창 윤도연. 네, 네. 한국도 있어요. 네. 꽃창 강산에. 네. 무작정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수요, 수요, 수요, 수요, 수요, 수요, 수요, 수요, 수요, 수요, 수요, 수요, 시요 수요, 수요, 요 수요, 수요, 수요, 수요, 요 네, 네, 수요, 수요, 수요, 수요, 수요, 수 수요, 수요, 수요, 어떤 방향지키기 하루 나가셨지 나가셨지 이제 무렵 노래를 흘거리시고 경게침하고 집으로 돌아 오시던 그날 아 워낙은 수박을 양손에 들고 오시네 하하하 웃는 밝은 얼굴에 그 하얀 수염울 할아버지 야, 샷다 내려라. 샷다 <웃음> <잣다> 내려라. 예, <웃음> 죄송합니다. 어, 네. 지나가다 안 했을 때 풍부는 끝났네요. 아. 힐 받으면 안 됐는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좀, 좀 쉬고, 밥 먹음 하시고, 뭐, 신청곡도 받았고, 뭐, 한번 해도 이렇게 천천히 뭐. <웃음> 아, 네. 간절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스노우치킨은 안 드세요, 스노우치킨. 치락, 낑, 낀, 낑, 낑, 스노우치킨, 스노우치킨. 오, <웃음> 이마, 여자. 자 스노우 치킨 스노우 치킨 스노우 치킨 네어어 회심의 메뉴입니다 회심의 메뉴 스노우 치킨 맛있나요? 야 술안주로 치킨 너무나 좋아요 아 술안주로 너무 네. 좋군요 아가 바뀌는 같아 자 여러분 신청곡 있으면 신청곡 좀 하세요 신청곡 하시고 저저 저 신청곡 있습니다 저 우리가 할아버지와 수박이 조금 아쉬웠으니까, 네. 조금 아쉬웠으니까, 이제 같은 우리 강산혜 형님 노래 중에서 라구요 가시죠. 라구요? 예, 네, 라구요 한번 가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잠깐 마지막으로 죽박스 됐네요. 예, 그게 하고 이제 마, 마무리는 우리 꽃창가로. 오케이? 예, 네, 우리 꽃창가 작곡하신 노래가 본인의 노래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놀다가 꽃창가로 가뿐하게 마무리하고 또 너무 길게는 못해요. 왜냐면 여기 가게 마무리하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좀 아,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네, 뭐,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 몇 시인가 요 네, 아홉 시좀 넘었네요. 좀 네. 넘었네요. 조금 시간 아직 조금 있어요. 네. 간만에 외출 아닌데, 그게 아니라, 리우님, 리우님 이분이 오늘 갑자기 꽂혀가지고, 이분이 왜 그걸 왜, 왜 꽂힌 거냐면, 여기 지금 이 꽃창 세븐 이거 저기 뭐야, 페이스북 친구란 말이야. 아. 네. 어. 그러니까 페이스북 회북질 하다가 이게 자꾸 뜨는 거야, 막 네. 이렇게 네. 이게 네. 지금. 어 지금 뭐 하주 하 하주잖아. 인라바 네. 어, 자꾸 뜨는 하면, 거야 이제. 어, 어, 그러니까 그렇지, 어. 먹고 싶은 거야 이제. 그게 야, 중요하네 아. 이게 포샵 중요하네. 그러니까 졸라 야, 중요한 거지. 정말로 홍보가 중요하긴 하네. 아. 아. 자신을 하세요 윤도현 사랑했나봐 되나. 사랑했나봐, 사랑했나봐. 야라구요 말고. 아니 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뭐, <웃음> 사랑했나요 가능하시면 사랑했나요 해주시고 응. 가능하시면. 네. 여기 식당 귀여워요. 아 여기 식당 귀여워요? 알람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음. 왜 더워나? 안 더워요. 안 더워요? 선풍기, <웃음> <웃음> 선풍기 있어요? 해 네. 아, 노래도, 음악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좋은 식당이네. <웃음> 음식도 맛있고, 사장도 멋있고, 사장님도 멋있고. 아... 네. 당신 오늘 여기서 자. 나 혼자 집에 갈 테니까. 굿놈티나요 <뽜람을 본다> 네, 기분 모르시게 옆에서 앉아있는 제 기분 혹시 아시렸도 모르겠지만 어, 어, 저, 저, 굉장히 저, 저, 오감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저, 저, 좋은, 좋은, 기분이지. 좋은 기분이지 아 오늘 한국어 되게 잘해요? 한국 음식을 먹었으니까 한국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가 수지 동생 뭐가 왔니굿 파싹 굿 파싹 가오리 깽나 버와 버와 기나안 가오리로 언니 언니 잠깐만요. 이거, 우리가 한게 아니고, 어깨 족폭이 어깨 족폭이 앉아가지고 이게 깨졌어. 얘기하려고. 그러면 내가 저거 붙고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 오늘, 저 여기 의자 깬 것도 문제가 아니고, 기자줄 망가지고, 여기도 깨졌어, 요 여기. 이거 내가 깬거 아니에요, 여러분. <웃음> 어깨 족폭님이 어깨 족폭님이 깨주신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장전하시고 오신 거죠? 자 그러면 라구요를 가실건가요? 아니면 아까 뭐였지? 신척고? 사랑했나봐 그걸 가실건가요? 사랑했나봐 가능하시겠어요? 어. 일단은 잡아왔어요 네. 잡아오셨군요 태는 네, 태우는 그냥. 중에 잡아왔는데 네네네 그냥 들어만 주세요 살짝 아 저렇게 아. 노는구나 그럼요 우리 항상 그러고 <웃음> 노는거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최근에 그런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무슨 놀이? 최근 노래도 알아? 네 어, 어떻게 알지? <웃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해뭐 소리 소리. 왜? 소리 소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해? 자꾸 그렇게 하려고만 그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해? 자꾸 하려는 맘 그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해? 자꾸 하려는 그래? 맘 그래. 나한테 하는 말인가? <웃음> 많이 쓰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해? 자꾸 하려면 그래.